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0회 수요일 2부 방송 셋중 하나, 넷중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부 방송을 올려드렸죠? 어제 화요일 날 헌터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어제 자리를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로 나눠서 두 차례 방송을 하는 겁니다. 1050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네수중 어, 1에서 2수 필출 어, 2부에서는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세 그룹을 가지고 습니다 드리기 전에 자료 몇개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예요. 오늘 1부에서도 한 그룹 올려드렸죠? 여기 2부에서도 또한 그룹 올려드리는 겁니다. 대상수는 3, 14, 18, 24, 30, 37 이렇게 6수입니다. 6개짜리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한 개에서 세 개에 출하는 그룹인데요. 어 가끔 아주 가끔 어네 네 수가 출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1년에 한번 정도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요. 그다음에 어, 전멸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그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어, 강력한 제수가 이 중에 있다면 아, 그거 한 수씩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틀려도 괜찮아요 다만 맞으면 어, 어 적중하면 어, 서로한테 도움이 되니까 아, 기왕이면 적중하면 더 좋겠죠 아, 그러나 아, 틀리는 거 개념치 마시고 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어 재가능할까요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일부에서도한수 보여드렸죠. 어, 7연속 자리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어 그러니까 헌터가 평상시에 월요일날 올리는 어, 약수, 규칙수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지는 약수들이 있어요. 어, 그것을 한한 어, 한 수씩 지금 올리면서 선을 보이고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도움이 도움이 되실지 어, 한번 어, 지켜보시는 거죠. 몇 주간요. 그래서 이게 어, 도움이 되신다,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어, 이거 이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어, 오늘은 이러한 자료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어, 이렇게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습니다. 수직으로 여기 5연속 올라갔죠? 어, 이번 차에 해당하는 그룹은 어, 이 그룹이에요. 어, 이 중에서 어, 끝에서부터 세 번째 수가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5연속 올라갔죠. 어, 이거에 해당되는 수가 끝에서 세 번째니까 44, 41, 39. 바로 39죠. 어, 39가 그 대상수입니다. 39가 이번에 출을 하면 이제 6연속 출이 되는 거죠. 수직으로 유견 6연속, 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터는 일단 이거를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어, 지금, 어, 오늘, 오늘 일부에서 보여드린 거와 이거는 최장 9연속까지가 있는데 9연속, 8연속, 9연속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요. 7연속, 오늘 일부에서 보여드린 건 7연속 자리잖아요 7연속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일부에서 보여드린, 해당수는, 해당수가 뭐였죠? 25였나요? 그거는, 어, 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의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 39도, 어, 5연속이면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이것도 아주 가끔 있는 거니까, 어, 6연속은요. 5연속은 종종 있습니다. 자, 이 39가 어, 일단 39를 약수로 뺐으니까요. 어, 이게 재 가능한지 각자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필줄 가로세로 라인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죠. 1 가로 라인 세로 라인과 22 가로 라인이죠. 아 이게 각각 3연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여기에서 이번 주에 무조건 한수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아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어 없어 보입니다. 아 있어야 여기 있어야 되겠죠. 한번 잘 찾아 보시고요. 좋은 수 있는지요. 약수들을 헌터가 드린 약수와 또 각자 찾은 각자 나름대로 방법들이 있잖아요. 각자 방법에 의해서 찾으신 약수까지 대입을 하면몇수안 남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고정 수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은 아욱한 분석입니다. 아욱한 분석을 세 개를 가져나왔는데요. 하나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번 이차에 필출로 필출 보이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필출, 헌터널에서 필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정수를 꼭한수 이상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12, 13, 14, 19, 20, 21, 26, 27, 28. 지난 2차에는 여기서 3개나 나왔죠? 이번 이차에도 여기가 필출로 보입니다. 또한 그룹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여기입니다. 사구간이에요. 사구간이 현재 이연멸 중이죠. 그래서 여기 출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이연멸이니까 그래서 이세 개의 그룹이 모두 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 그룹이 다 각각 출해졌으면 출할 수, 줄출수 있다는 라 기대를 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약수들을 적용하면 또 여기서도 1살이또 고정수도 찾아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헌터가 월요일에 올려드린 그 약수들 약수들 여기다 적용시켜 보시고요 또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약수들 있잖아요 그거 적용하면 은 여기 고정수감이 쉽게 보일 수 있어요 필출 영역만 잡아지면 어떻게든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필출 영역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자, 다음은, 어, 오늘의 어, 주 메뉴죠? 어, 주 메뉴.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세 그룹을 가져 왔다고 말씀드렸죠? 어, 첫 번째 그룹은, 어, 이렇습니다. 어, 9의 배수예요.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 영인그룹입니다. 구궁이라고도 하죠. 어, 구궁이요. 9, 18, 27, 36, 45인데요. 어, 36을 빼놓고 보면 현재 어, 이게 어, 8연멸 중에 가 있죠. 8연멸입니다. 어, 팔락에 들어가 있는 거죠. 팔락에. 어, 여기 어, 그렇습니다. 어, 팔락에 9, 어, 18, 45가 들어있고요 27은 콜드수로 빠져있네요. 어, 36은 또, 어, 삼락에 들어있어요. 삼락이 지금 7수가 모두 안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그중에도 36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이 초록색으로, 아, 저 하늘색으로 칠해놓고, 여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어,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거 먼저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어, 이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것도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멸 순서예요. 이게 유력한 초록색이 유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장기멸 중이고 36은 현재 삼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확인하시라고 한 거예요. 36을 빼놓고 봐도 여기는 현재 파련멸 중이죠.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6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살펴보셔도 좋고요. 어, 다음은 여기서 제목에서 넷중 하나라고 한 것은 36을 빼놓고서 이렇게 확, 어, 제목을 다른 거예요. 어, 또 여기서 월요일날 월요일날 올려드린 어, 그 약수를 또 적용하면 어, 세수만 또 남기도 합니다. 세중 하나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다음은 어, 이런 겁니다. 지난해 차에도 이거 올려드렸는데 안 나왔죠? 어, 이번 에차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어, 이렇습니다. 10, 18, 26, 34. 10으로부터 80 더해가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 2하고 42도 어,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 2하고 42까지 넣어서 이 초, 초록색에서 안 보이시면 2하고 42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여기가 현재 2연멸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전체 합치면요. 은 2하고 42 합치면요. 은 자 그래서 어, 여기 이 우측 사선 라인, 우측 사선이죠, 대각선. 어, 여기도 이번 2차에 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어, 이렇습니다. 7, 19, 31, 43 네수입니다. 이건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인 그룹이에요. 이거는 현재 3연멸 중입니다. 3연멸이에요.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어, 뭐냐면, 헌터가 이거 알바 기술이라고 그랬죠? 알바 기술은, 어, 3연멸이면 이제 출하 시기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어, 9연멸, 8연멸, 9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3연멸에서 5연멸이면, 어, 일반적으로 출하죠? 이건 다들 아시는 거죠? 어, 이 알바 기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2차서부터는 이제 출할 가능성이 이제 아, 출할 시기에 임박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수들이에요. 어, 이거를 어,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그룹은 어, 통계상으로 볼때한 그룹 이상은 필출인데 이 헌터는 개인적으로 세 그룹이 모두 출할, 출하기를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하지만 어, 여기서 지난 2차에는 한 그룹만 나왔죠. 어, 그러나 그 전에는 또 한3 주간 또세 그룹이 다막 숫자가 여기서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가끔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그룹 이상은 필출로 보여지니까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토요일 날 마무리하실 때에 여기에 있는 각조합어 각자 조합한 그 그룹에 여기 있는 수가 한 수도 없는 건 없는 그룹은 없는지. 어, 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나중에 어, 토요일 날 그러니까 검증 자료도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여기서 고정수 뽑는 자료로 사용하셔도 좋고 각자 나름대로 어,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어, 여기까지고요. 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 내일은 혹시